smile was 오늘도, 수고, 수고했다 오늘도, 이거 해가지고 오늘도, 오늘오늘팬분늘 주장하죠.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오 예, 라이언즈 TV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또 마지막 인사를 할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어,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해줬고요. 어, 어,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대우를 받고 가는 거니까 축하한다고 좀 말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어, 뭐 형들한테는 미리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뭐 승환이 형, 민호 형. 어, 원석이 형, 제일이 형, 제일 먼저 한 거는 사실 자욱이한테 제일 먼저 했습니다. 홍건영하고 뭐 이렇게 같이. 홍건영이랑 자욱이랑 좀 안지가 너무 오래돼서, 예, 좀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고, 예,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그때 캠프지에 있었어요. 영상통으로 이제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워했고, 그래도 축하한다고 정말 진심 어리게 말해줘서. 조금 그날 제가 맥주를 한잔 먹고 있었는데 어 자오기이랑 영상 통화를 끝내고 나서 좀 울컥해서 좀 울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오기도 좀 눈가에 눈물이 좀고여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런 게 조금 울컥하는 마음에 예, 조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어 일단은 좀 많이 묘합니다 지금 묘하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어 내년 캠프를 쓰읍, 왠지 오키나로갈것 같은 아직 그런 기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음, KT 유니폼을 입게 되겠고 어, 좀 많이 묘한 감정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뭐 계약을 해서 어, KT를 가는 거지만 어, 라이온즈를 좀 많이 사랑했고 저 또한 좋아했던 한 선수로서 어, 정말 복합, 복잡한 감정이었고 예, 좀 많이 묘한 감정이 들것 같습니다. 어, 글쎄요, 뭐, 워낙 좋았던 시절이 많아서, 음, 사실은 뭐, 좋았었을 때랑 안 좋았을 때랑 다 있었는데, 물론 좋았을 때가 좀더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시민 야구장에서, 음, 처음 야구장 이렇게 만들어서, 예, 왔을 때도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야구장을 옮기면서부터 성적이 좀안 좋아서, 그게 조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음, 뭐 그런 여러모로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뭐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옛날 시민 야구장 때가 좋았던 었것 같고 팬분들한테 죄송한 거는 좋은 야구장이 왔는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거 네, 그런 게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는 이 새로운 야구장 와서 우승 못한 게 조금 제일 아쉽고 일단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건데 음, 좋은 성적이 어떻게 보면 은 팬들이 봤을 때 우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몇년 연속 우승했었던 팀이었는데 그런 걸또 야구장 바뀌면서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선수들이 떠났죠 예, 뭐 그때 우승했었던 섰을 때 있었던 선수들도 많이 떠났고 저 또한 이렇게 떠나게 됐지만 음뭐 저는 삼선하는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또 사랑하는 선, 선수로서 아마 남아있는 후배들이 예. 성들이 또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솔직히 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어, 이번 계약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느꼈고 제가 이 팀에서 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너무 좋은 경험을 저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준 팀이고, 구단이기 때문에, 음, 절대 잊지 않을 거고, 음, 야구장에서도 항상 뭐, 많은 팬분들도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드리고, 그렇게 지냈으면 합니다. 저를 질타해서, 음, 뭐, 이거는 어느 기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저를 질타해 주신 팬분들한테는 제가 그만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저를, 음, 사랑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신 팬분들한테는 어, 끝까지 삼성남자 이니퍼을 잊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웃음> 뭐 야구 제가 뭐 은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 야구장에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